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현재 저녁 6시 29분입니다. 오늘 주제는 카페 정회원 혜택과 유튜브 방송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의 혜택을 을 설명하고 장세 판단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투자의 주의사항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카페 정 회원을 이시 되시면 좀 이제 지금 조금 정해원되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조금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는 이제 신기한 선물옵션 또는 선물옵션 전업투자로 조회를 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에 있구요 추세장이 형성되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옵션입니다 어, 모의 투자를 다 진행을 했었고, 거의 한, 어, 48억, 어, 60, 어, 예. 48억, 예. 60, 60억까지도 뭐 48억인가에 만들어 봤죠. 추세장일 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행보장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카페는 정해원 중심의 카페입니다. 예. 그래서, 여 보시면 미공개 동영상 있죠 그죠 미공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이 되시면 정해원 되시면 이런 모든 또 게시판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 옵션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밑바닥 지식을 차곡차곡 넣어 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주식투자도 힘들고 또 파생투자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위클리옵션은 깡통이 수시로 됩니다. 깡통 100번 찰 각오로 위클리옵션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에 들어오면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항상 허구한 날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왜냐? 창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곡점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맞춥니다 예,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늘상 있는 습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예,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 철저히 소액 투자로 하셔야 되고 마틴 매매를 이용하셔야 되고 예, 자금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욕심 통제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깡통으로 갑니다. 깡통 100개 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100개. 예. 100번 이상 깡통 됩니다, 여러분. 왜냐? 매주 어, 위클리 옵션은 매주 만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깡통됩니다. 예. 100주죠. 54주. 1년 2년 2년 안에 깡통 예, 무한대로 깡통이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옵션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수익률이 높은 게 없죠 예,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위클리 옵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좌절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이렇게 예, 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예, 예, 예, 성공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음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죠. 예, 유튜브 방송 이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물 없이 예, 이렇게 뭐 풍락사배 터진 날에 동영상이 쭉 있고, 이렇게 쭉 지금 계속해서 회원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잘못 배기 때문에, 예. 선물 옵션도 주식 투자에서 비롯된 잘못된 매매 방법을 계속 적용을 시키니까 깡통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 회원전용 동영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회원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음 그래서 이제 정혜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동영상을 하루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제작을 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공개는 내일 날짜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미리 정혜원 분들이 보고 난 이후에 유튜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유튜브에 있는, 어, 저기, 멤버십 회원은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물 옵션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예, 공개를 하고 있고 어, 이 수많은 동영상 안에 사실 모든 게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노래곡만 하시면 예, 그냥 다습득이갈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 오늘 예, 왔던 거 어, 한번 네.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장이 어떻게 왔는가 어, 소개하도록 하죠. 자, 이 주가의 흐름은 누가 한다? 예. 누가 합니까? 예, 바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듭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허용을 해야 상승을 하는 거고 외국인이 허용을 해야 하락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죠. 주체별 동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 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등한시 하는 거죠. 맞지도 않는 거왜 버느냐 하지만 이 안에 모든 정보가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크게 대박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고수 덥칠 때 고수가 말이죠. 매일 돈봅니까안 벌죠. 평소 때는 계속 집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고수는. 한, 어느 날, 한 날, 한꺼번에 다 쓸어 담아 가죠. 예. 그게 바로 고수입니다. 예. 이 외국인이 고수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는다 잔챙이에요.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이런 거. 잔챙이들입니다. 예. 이 외국인이 이 장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외국인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이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맞지도 않는 거왜 보느냐 하는데 보통 안 맞지만은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고 어차피 이런 그래프는 누가 만드느냐? 외국인이 이걸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체를 이 외국인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승하는 것도 외국인이 허용을 해야 상승을 하는 거고 하락하는 것도 외국인이 허용을 해야 하락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다 그걸 관여를 한단 말이죠. 아, 상승을 하게 만들고 하락하게 만들도록 하고 이렇게 갭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갭 하락하는 것도 외국인의 의지입니다. 강력해 오늘 1조 1천억 1조일 천억을 갖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그죠 용담 폭격이죠 그다음 금융 투자는 뭐뭐 이거는 뭐 허수합이고 예, 허수합인데 맨날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하죠 배시스가 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자동으로 뭐, 이거는 매 허수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막 하는 거요 예. 그다음에 예, 연기금이 예, 오늘 드디어, 나도 모르겠다. 매도 쳐버렸죠. 1430억 매도 쳤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죠? 중요한 선이 360포인트인데 이 선, 이 연두 색깔인데 이걸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하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죠. 손절 매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외국인 오늘 1조 1천억을 매도를 했고, 선물은 이제 923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장 마감이죠. 그죠? 그럼 장 중에는, 장 중에는 얼마나 매도했느냐 하면 6,800억을 매도했습니다. 선물. 6,800억. 그걸 다시 사들여 버렸어요. 그죠? 예. 6,800억을 매도하다가, 예. 6,000억을 그냥 다시 샀었죠. 그죠? 매수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선물로, 뭐, 장난을 치는 거죠. 그죠?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콜 옵션을 5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막판에. 그 다음 푸드 옵션은 17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상방 포지션이죠. 그죠? 콜 옵션도 상방 포지션. 푸드 옵션도 상방 포지션. 그럼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죠. 제발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자 오늘 풋옵션을 외국인이 그죠? 외국인이 풋옵션을 176억 자 이익을 실현했단 말이죠. 이익을 실현했단 말이죠. 언제 됐던 겁니까? 이 매수했던 게한 500억 된단 말입니다. 500억 이 풋옵션 500억 중에서 어 일단 이익 실현을 176억을 했어요.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죠. 그죠? 계속 이제 하방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주식을 오늘 대량으로 1조 1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저번에 1월 27일날 1조 7천억을 내가 팔았죠. 이 저점이 아직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1월 27일인데 이지점이 아직 붕괴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붕괴가 된단 말이죠. 왜 붕괴가 되느냐?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 다 지금 전 저점, 1 4 0 0 0 포인트를 붕괴를 다 시켰습니다. 우리 증시만 지금 이 저점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럼 언제 붕괴되겠습니까? 이번 주 아니면, 그죠? 또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다 붕괴시킬 거란 말입니다. 빠르면 뭐 내일이라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음. 그동안 행보했던 거이 선이 이동평균선이 다 지금 밀집되었습니다.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격이 확대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자 하락 추세는 어떤다 했습니까?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의 하락장. 판단 근거는 뭐냐, 그죠? 장세 판단, 그죠? 하나씩 하나씩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저가를 공개시킨다. 이게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저가를 공개시킵니다. 자, 내일 만약에 말이죠. 내일 만약에 오늘의 저가가 얼마입니까? 그죠? 오늘이 저가가, 어, 350.50입니다. 이걸 붕괴시키면 이제 하락 추세가 완전히 접어든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막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모든지 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제, 뭐, 우리 무역도, 어, 이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유가도 올라가지, 다 모든 게 올라가니까, 뭐, 이번에, 푸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 이판사판만, 뭐, 뭐 선전포고나 매한가지다고 했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놨게 되면 쉽게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든지 이 전쟁은 확대될 것이고 이판사판되었기 때문에 뭐 작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뭐 크게 다쳐야이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은 지금, 음, 하락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자, 이, 어, 외국인들이 말이죠. 외국인의 푸드 옵션을, 자, 어, 매수했을 때, 푸드 옵션을 매도했을 때, 때 예, 장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장대 음봉이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장대 음봉이 발생해야 어, <웃음> 하락 마감이죠. 그렇죠? 하락 마감입니다. 장대 음봉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락 마감 한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 지금 음 이 장대 은봉처럼 생겨드는데, 지금 십자형 아닙니까? 십자형. 십자형 같으면 내일 또 약간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또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가가 붕괴되면서 또 장대 은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만약에 양봉이 뜬 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봉이 뜬 날, 양봉이 뜬날 예, 조금 투자 금액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알아 주세라 보고 보시면 십자형 다음에는 또 은봉이 생기죠. 그렇죠? 장대 은봉 지금 이게 십자형 아닙니까. 장대 은봉도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붕괴됩니다. 붕괴되면은 이 선을 제가 끊었죠. 601선 601선 이 선이 지금 601선 입니다. 601선에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은 601선 348, 348자348 348. 여기 선이죠 348아 그러니까 저점이죠 그죠 거의 저점입니다 348이 무너지면 큰 장대 음봉이 생긴다는 말이죠 장대 음봉 그때 일단 일부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벗고, 이 주가란 것이,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음, 자, 요게, 요, 요, 요 표는 일봉입니다. 요거는 코스피 200, 예, 선물, 사물물, 예? 사물물, 사물물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MACD상 매도시나 나왔습니다. 그죠? 매도시나 나왔어요. 자, 정말 중요한 선이죠.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확률이 아주 높아졌단 말이죠.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올 때는, 뭐, 이렇게, 공충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쭉 가는 날도 있고, 그죠? 이날, 매도 신호 나온 날인데, 며칠 동안 하락인 날. 이날은 뭐 엄청나게 그니까 그동안 행보를 하다가 매도 신호 나왔죠, 그죠? 자, 이것도 뭐 행보하다가 매도 신호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손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아, 자, 보세요. 320까지 저번에 봤죠, 그죠? 저는 이때, 뭐, 바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도로 몰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해가지고, 어, <웃음> 완전히 매도 세력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320까지인데 1차는 340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뭐12 포인트인데 뭐 금방 내려갑니다. 오늘 해봐야 오늘 해봐야 8 포인트 내렸지 않았습니까? 하루만에 막8 포인트라도 이렇게 내리는 거나 때문에. 340포인트 가는 거는 1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일부터 말이죠. 외국인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주식을 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팔기 시작하면 추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렇이선 무너질 것으로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데 반등할 때마다, 어, 반등할 때마다, 오히려, 어, 푸 옵션, 이번에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3월물하고 4월물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나눠 가지고 2장 내려가는 장 한번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하락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삼월물 선물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거, 이 매도 신호는 대단히 또 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갔을 때또 양봉일 때딱포 음, 추가 매수해서 한번 더이 뭡니까 이렇게 장대 온봉되는 날, 그죠? 장 대연봉되는 날 일부 청산을 하셔가지고 이번 장 한번 이빨에 한번 당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주 오는 날이 아니죠. 자주 오는 날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청룡 열차를 타야 됩니다. 어 하다가는 또 기회를 놓쳐요, 그죠 자, 이 장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결국은 내려가는 장입니다. 아, 투매가 일어난단 말이죠. 행보했던 사람이 매수 세력이 이제 던지는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장태 은봉 세면 다 매도합니다. 누가 누가 먼저 매도하느냐. 아,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세 판단 근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 3월, 3월 월봉은 장대 은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부터 계속 은봉이 되면 그죠? 이 선도 이 선도 초록색이죠? 61선 월봉상 61선 월봉상 61 321이죠? 월봉상 61선이 321이기 때문에 320 포인트를 우리가 최종 목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번 삼월장 큰 수익으로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